안녕하세요. 불경기에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다.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그 일부분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위기가 더큰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은 결국 내가 어느까지 노력을 하고 어디까지 지식이 있느냐 내 주변에 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더큰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군생활 5년을 하다가 IMF 때 제대를 했어요. 그들은 지국군인으로 있지 IMF 때왜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은 위기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왔죠.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뭐 집에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뭐 일단은 부동산 쪽으로 부자를 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최초에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처음 생길 때 저희 어머니가 또 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교에서 삐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중에 제가 들어갔고 전교에서 모토로라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때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들어갔고 그리고 하사관으로 군생활을 하면서 EF 소나타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에르파 소나타를 끌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세페아를 타고 다니는데 그게 문제죠. 욕심은 많은데 노력을 별로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안이 그들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 같고 그들 나지는 않겠지만 제대를 하고 장사를 하면서 그때 돈을 벌면서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이냐 제가 알게 되었죠. 군생활을 지급군으로 한 5년 하다가 제대를 하다보니까 제 주변에 뭐 동기들도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하사관들이었고 그리고 훈련장에만 한 4년을 넘게 있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기부전적으로 많이 찾아왔는데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IMF라고 하더라도 경남 진해의 군소비도시 같은 경우는 전혀 IMF에 대해서 큰 여파가 없었고 약간 있더라도 대부분 회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막창가게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안 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하죠. 하지만 해치은 절비하고 막창 가게는 없었기 때문에 막창 가게는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똑같이 망한다. 망한다는 거 생각하고 덤벼들었는 거죠. 그래서 몇달 공짜로 일해주면서 막창 장 담는 법을 배워서 처음으로 오픈했는데 야 그게 대박입니다. 물론 퇴근 시간부터 해서 아침 5시 정도까지 장사를 했죠. 술집 아들까지도 뭐 그때 그 시절에는 다 술을 먹고 돌아다니 었으니까 돈을 세릴 수가 없어갖고 가방에 집어넣고 집에 가서 다 세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돈 버는 재미만큼 쏠쏠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벌면 돈 냄새가 나는지 주변에 사기꾼들이 덤비기 시작해요. 뭐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뭐 다른 사업까지 하다가 결국 말아먹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또 많은 걸 배우죠. 물론 최초의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또 집에 신세를 집니다. 결국은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데 막창가기를조만하게 했는 게 아니라 워낙 크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손님들도 받을 수 있었고 또 금방 벌어서 또 갚아요. 그리고 개코도 지식도 없으면서 장사꾼이 되지 말고 사업가가 되보자뭐 이런 꿈을 키우죠. 놈들이 돈을 버니까 나도 벌수 있을 것이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왕창 뒤통수를 한대 맞고 나서 저를 뒤돌아 보니까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현재 아파트를 구입해서 투자를 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걸 20대 중반때 겪었습니다. 중후반때 겪었는데 그리고 제 자신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욕심도 많으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무일푼으로 뭐 돈을 벌수 있다. 배를 타러 갑니다. 제주도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선 중에 가장 돈을 많이 주는 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유자망이라고 해서 조기를 잡는 배입니다. 6개월 기준으로 한 5천만원 준다고 하니까 20대 중반나이에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그런 배를 한번 타보고 식겁을 합니다. 조기가 거의 겨울에 많이 나기 때문에 맨손으로 뭐 장갑을 끼고 맨손으로 거물을 땡기는데 한겨울에 바닷물에 맨손으로 거물을 땡기면 손가락 10개의 고름이 다날 정도로 손이 퉁퉁 붙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거그 시절에 소개서를 타고 들어왔더라고요. 빚을 진 사람들이 들어오죠.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싸움도 중요하고 망망대 바다에서 싸움도 벌어지고 뭐계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군생활 5년 중에 거의 4년을 넘게 훈련장만 있다가 제대를 하고 장사를 좀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워낙 혈기가 왕성하고 운동을 또 좋아하고 오래 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쉽게 쉽게 융통성 있게 배상화를 적응하다가 한달 만에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한달 일하면 돈을 안줘요 보통 6개월 단위 4개월 3개월 단위로 해서 돈을 주는데 뭐 저는 계약을 안하고 들어왔지만 대부분 빚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못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어도 못간답니다 저는 이제 뭐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뭐 돈은 못주는 거 아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장이 하는 말이 와배 체질인데 계속 좀 타면 돈좀벌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는안 맞을 것같더라고요 그 정도 노력해서 그돈 벌거면 제가 다른 일을 해서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 거죠. 그리고 잡은 조기 한 박스를 친구한테 건네고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한번 느끼고 대구 두산동에서 또고깃집을 한번 운영해봅니다. 아침 6시까지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집을 얻거나 가게를 얻는 게 대부분이 부동산이었어요. 그러면서 투잡으로 제가 부동산을 처음 입문하게 됐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부동산을 미친듯이 합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나서 전단지를 붙이죠. 원룸임대 전단지를 붙이다가 나중에는 매매로 돌아서서 매매 전단지를 붙이는데 그게 한여름 폭염주의보에도 전단지를 붙이고 전단지를 붙이니까 자꾸 떼요. 그러니까 아예 못되게 하기 위해서 물풀, 소위 말해서 도배지에 붙이는 풀을 으해서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논밭에 전단지 그리고 집집마다 아파트 주택 사고 판매다 하는 전단지를 가가호호라해서 붙이고 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전단지 하나가 몇백만원이 될수 있고 몇천만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미친듯이 붙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시점에 돈을 벌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외제차에 또 밟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전단지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외제차를 밟고 차가 지그러지지 않는 좌우측에 골조쪽으로 해서 밟으면 서전단지를 붙입니다. 넘들이 미쳤다 했습니다. 포로쉐카이엔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신차를 샀는데 1억 3600만원 주고 샀는데 그차 위에 올라가서 전단지를 붙이는 거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돈이 많으면 언제든지 차는 바꿀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그 밑에 핫파리 차로 또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에 신경은 별로 안 썼습니다. 그리고 건축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통태가 감아서 같이 건축도 겸해봅니다 그리고 지방 투자까지 한번 해보죠. 그리고 평생 계속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더욱더 노력을 더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해보고 체인 본점을 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자꾸자꾸 까먹기 시작합니다. 물어봐서 될 일이 있고 직접 하는 일들이 또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은 더욱더 전문가와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시금방이 좀 들었었던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돈이 벌린다면 얼마든지 조금 손해를 봐도 전혀 관계없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백화점에 단골로 명품을 사러 돌아다녔으니까 지금 뒤돌아보면 뭐 차는 팔고 없고 배도 팔고 없지만 그 집의 명품은 수두룩해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제 일들이 별로 힘들지 않았는 일이고 그리고 공부만 하고 포시롭게 살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발로 걸어가서 빚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선을 탄다, 고깃배를 탄다, 그 옛날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할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경기 악화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 물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분들이나 고액의 연봉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대부분 회사원, 공무원 아니면 대부분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뭘 배웠는가 하면 은 이런 경기 악화에 있어서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사채일수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주변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뭐 사촌형하고 워낙 친하게 지냈는데 사촌형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죠.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욱더 불법들이 성행한다.그런 고 그런 불법들이 돈을 버는구나.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경기 의 악화에 건물 담보나 주택 담보로 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직도 일수나 사채를 다 하죠.그런 돈을 다 빌렸습니다.그러면서 그런 건물들이 또 넘어가고 그런 건물을 잡아서 대팔고또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으면 또 다단계가 성행을 해요. MF때도 다단계가 엄청나게 성행을 했었죠. 저도 뭐못 모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날린 적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동일한 일은 두번 다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변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겪어보고 보고 또 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경험 속에서 똑바로 된 얘기들을 또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또 새게 듣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대부분 동생들보다는 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보고 배우면서 또 형들의 못된 모습들까지도 다 보게 되죠. 아, 내 같으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걸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뭐 하사관이어석 하는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제가 하사 때나 중사, 뭐 상사, 원사들 회식을 다 하죠. 그러면 제가 거의 뭐 술을 사는 사례들이 많아요. 어차피 뭐 술을 좋아하는데 숟가락 젓가락 잘하나마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저한테는 또 이익이죠. 사회생활 잘한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내 어떤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 세상은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저하고 전화를 하는 분들은 못해도 저보다 10살에서 20살 정도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들은 전혀 그런 걸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손해를 보고 또 반복적인 일을 또 하고 그리고 방송에서 연이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아닌 걸 계속 물어보면 제가 뭘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몽시물을 먹어보고 가몽시맛이 난다고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왜가몽시맛이 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동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 어릴 때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 유튜브에 서는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이 부동산 쪽으로 조금 더 밝지 않을까 조금 지식이 더 많지 않을까. 경험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가식 없이 진실되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을 맞춰서 좀 가면은 서로가 이익을 볼수 있죠.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어린 친구분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노가다 하는 분들도 만나보고, 70대까지도 만나보고, 뭐 교수분이나 의사분이나 뭐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받아보고, 뭐 대화를 해보지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거나 지지게 해박한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 잠깐 서쳐할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몸소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제가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벌써 3년째가 돼가고 있죠. 후기 세력이나 갭 투자자들이 아니면 아파트를 사지 마라 팔수있으면 팔아라 고얘기했는 것들이 2년전 영상을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러면서 어떤 강강큰 아줌마는 전화와 없고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썸네일 자체의 사진이 내가 사는 아파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강큰 아줌마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유튜브에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등기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걸 그랬습니다 신분증하고 등기하고 같이 사진으로 보내달라 진짜 당신 아파트가 맞느냐 물어볼 걸 그랬어요 아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나요 여러 별 전화를 워낙 많이 받고 뭐 밤이고 낮이고 뭐 새벽까지 문자 전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씩 짜증낼 때는 실제 그런 전화가 와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어떤 유튜브가 구독자들한테 그러지 짜증을 내겠어요. 구독자가 많이 모이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다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 짜증을 냈는 거고 실제 이 유튜브가 사실 뭐 10만, 20만, 100만 그래 가면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하는 지식을 여기서 얘기하고 이 유튜브 수익이 그냥 연금 정도의 수익이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버는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유튜브의 수익은 발톱만큼도 되지 않기 때문이고 저희가 볼 때는 사실 뭐 1년에 뭐한몇 억도 잠깐 벌어요. 한 달에 1억을 넘게 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휘청거릴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빠져도 별로 크게 자빠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도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 막 얘기하는 같이 막 그래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제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관심있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안에 모든 것들이 좀 녹아있습니다. 녹은데도 불구하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물으면또 대답하고 또 대답해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서로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 유튜브를 해봐라 이거 괜찮다 지금 아파트 폭락하기 때문에 아파트 얘기만 좀 해줘도 구독자와 조회수는 어느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 정말 내가 유튜브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수익이좀 발생되면서 나중에 충분히 영상을 올려도 그 구독자와 조회수는 일부 따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제 주변에 뭐 저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채널도 있고요. 순식간에 뭐 몇만명 몇천명 구독자를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할 줄을 몰라서 유튜브 보고 유튜브를 배웠지만은 뭐든지 알고 난 별거 없는데 제 측근들은 제가 그냥 쉽게 알기준대로 그대로 따라 하면 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뭐가 뭔지 모를 때는 잘하는 놈 따라 하면 됩니다. 그게 가식인지 진실인지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못 벌고. 엄청나게 경기가 좋을 때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못봅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 혹이나 내가 돈을 못 벌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뒤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광고를 하고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로 해서 손님을 땡기는 시대입니다. 의사들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더욱더 손님들을 땡기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 광고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시는지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